저번에 방송할 때 했었던 갤럭시 아카데미 근데 네, 저도 어 이상하다 왜나 어, 같은 사람들은 이거 이벤트를 참여를 못하게 할까 어 이거는 너무 수험생들만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닌가 어 나도 하고 싶은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아쉬워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오늘 또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어 일반인도 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원래 이 삼성 아카데미가 이제 갤럭시 아카데미로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PC 제품들 같이 있는 애들만 아카데미 행사를 하면서 이벤트들을 지원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갤럭시 아카데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품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워치, 태블릿, PC, 노트북 등등등 이렇게 바뀌면서 확대도 되고 이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첫 번째 이벤트가 이제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죠. 저처럼. 일반인 구매 기간은 좀 짧아요.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갤럭시 자급제품 워치액티브나 갤럭시 핏이나 갤럭시 버즈 태블릿 PC 모니터도 있고 프린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품들을 뭐 삼성닷컴이나 삼성디지털프라자나 백화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서 다 가능해요 근데 중복구매시는 이 이벤트에 적용이 안 돼요 카테고리가 다른 제품을 같이 구매를 하시면 이 이벤트에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갓 스물 타깃 대상 스마트폰 노트북 동시 구매 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제 법정 생년월일이 1999년 1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 사이의 출생자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갓 스물 고객이에요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했을 때 혜택이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펜 s 나 노트북 라인 얼웨이즈나 뭐 노트북 세븐, 노트북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동시에 구매를 하셨을 때 갤럭시 버즈를 공짜로 제공을 한답니다. 가스물이라니 나이가 부럽죠. <웃음> 가스르는안 되나요? 아가스르는 없어. 그래서 아 이제 폰과 노트북을 이제 새로 마련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같이 구매를 하시면 갤럭시 버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가스물의 스와킹입니다 이 이벤트가 뭐냐면 최신 갤럭시 폰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는 어 노트북까지는 필요 없는데 나는 그냥 폰만 바꾸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할수 있는 이벤트예요 갤럭시 노트10, 갤럭시 뭐 노트10 플러스 5G 갤럭시 뭐 S10, S10 플러스, S5G 스마트폰을 구매한 다음에 삼성닷컴 안에 수학킹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 이벤트에다가 참여를 하시면 갤럭시 핏을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12월 31일까지 언니 표정이 왠지 모르게 씁쓸하네요 우리 때는 저런 이벤트가 없었는데 하긴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